여비신 감독의 2006년작 용호문은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판타지 무협 영화입니다. 철마류 같은 시대극을 제외한다면 견자단의 장발 룩을 볼수 있는 유일무이한 작품인데요. 심지어는 주연을 맡은 세명의 남자들이 너나 할것 없이 싹다이모냐 계속 보고 있으면 눈알이 아야 하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입니다 물론 만화 원작이라는 궁극의 까방 껌이 있긴 하지만 미친 듯이 날뛰는 흑염룡세 마리를 보고 있으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안드로메다 인지 내 머릿속이 안드로메다 인지 아무거나 그냥 막 잡아다가 내다 꼽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영화의 액션 자체는 한마디로 개끝장. 스크린을 찢어부수는 미친 타격감이 런닝타임 내내 말초신경을 조져댑니다. 사실 영화의 톤 자체가 이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유치 짬뽕한 건 사실이지만 액션 연출에서의 미장센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작품이었죠. 특히 영화 중반부에 등장하는 견자단의 봉술 액션씬은 영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리따운 화면바을 선사해줍니다. 애초에 B급 쌈마이가 목표라면 아싸리 이들처럼 지금까지 견자단 안에 흑염룡을 깨운 영화 용호문이었습니다. 우연히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된 전직 형사가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 위해 이단 엽차기로 악당들을 조집니다. 원제은 돈세탁을 뜻하는 세흑전이지만 한국에서는 열받은 미친 호랑이라는 뜻의 노호광. <목소리> 원아편 감독이 연출을 맡아 고퀄의 액션씬이 펼쳐지며 28살 견자단의 상큼한 리즈 근육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견자단은 자신의 무술 파트너인 존 살비티 그리고 마이클 우주와 함께 화끈한 액션씬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끝>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는 영화 후반부 먼저 카타나를 든존 살비티가 견자단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쨍쨍하게 울려 퍼지는 금속 재질의 열띤 마찰음. 말 그대로 불꽃 튀기는 진검승부가 가열차게 펼쳐지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Yeah! 곧바로 이어지는 마이클 우주와의 대결에서는 독특하게도 견자단이 양손을 봉인 프로레슬링 기술을 사용하는 마이클 우주에 맞서 오직 발차기만으로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민첩과 힘의 대결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매우 직관적으로 잘 표현해낸 부루의 명장면이었죠. <목소리> OOF oh. 철마류는 원화평 감독의 1993년작 영화로서 부패한 관리들에 맞서는 정의의 사도 철마류의 활약을 그린 무협 액션 영화입니다 황비홍 시리즈의 성공을 바탕으로 서극감독이 제작을 맡았으며 원화평의 친동생 원상인이 무술감독으로 열일한 작품이었죠 여기서 견자다는 철마류의 조력자이자 황비홍의 아버지인 황기영 역으로 등장 세상 깔끔하고 다부진 액션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快点召開馬中 특히 황비용의 필살기로 유명한 불산 무영각을 시전 이영걸의 무영각과는 또 다른 느낌의 경이로운 발재간을 보여주었죠. 그 밖에도 주인공 철마류역의 우영광이 여련 견자단 못지않은 현란한 액션을 선보였으며 화소란 역의 왕 정영. <웃음> 인황비옥역의 증사민 등이 출연하여 통쾌한 무협 액션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증사민이라는 친구는 놀랍게도 소년이 아니라 소녀였다는 사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죠. 음, 음. 이후 철마류는 퀸틴 타란티노의 추천으로 해외 배급에 성공 무려 헐리우드 박스오피스에 정상을 차지하며 원화평의 헐리우드 진출에도 크나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두말할 필요 없는 전설의 갓띵자 와이어가 난무하는 90년대 홍콩 무협영화를 좋아한다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어, 你 무협은 진가신 감독의 2011년작 영화입니다. 장르는 무협 액션을 베이스로 하는 추리 수사극. 크게 견자단의 액션 파트와 금성무의 추리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액션과 수사물의 절묘한 조화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묘한 재미를 가져다 줍니다. 극중 류진시 역을 맡은 견자단은 과거를 감추고 사는 은둔 고수로 등장. 영화 중반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류진 씨의 신분 세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후 류진 씨는 자신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두 명의 레전드 배우들과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 상대는 전설의 여검객 해영홍쌍단도를 활용해 날렵한 액션을 보여주며 마지막 최종 보스 역으로는 외팔이 검객으로 유명한 왕우가 등장 화면을 찍고 나오는 어마무시한 카리스마를 선보이게 됩니다. <웃음> 말 그대로 홍콩 무협 영화계의 전설들이 펼치는 꿈과 환상의 주먹질 대잔치. 단지 이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홍콩 영화의 올드팬들은 그저 감개무량할 따름이었죠. 액션 연출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만약 당신이 쇼브라더스를 알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 다음은 견자단의 색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 코믹 액션물 엔터 더패 드래곤입니다. 홍금보가 연출했던 1 9 7 8년작 비룡 과강을 오마주한 작품이며 바람의 검심 시리즈의 무술 감독이었던 타니가키 켄지가 연출을 담당 특유의 날렵하면서도 스피디한 액션 디자인을 보여주었죠. 여기서 견자단은 특수분장을 통해 초고도 비만으로 변신 날렵한 뚱보 형사가 되어 일본의 야쿠자들과 맞서게 되는데요. 도저히 뚱보라는 게 믿기지 않는 날렵한 몸놀림 마치 전성기 시절의 홍금보를 연상케 하는 폭대한 움직임으로 아크로바틱 액션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영화의 최종 보스는 야쿠자 두목의 아들이었던 악동 시마쿠라. 권력에 눈이 멀어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극악의 폐륜범인데요 힘을 숨긴 끝판왕답게 전투력도 극강. 시원시원한 입식 타격과 그래플링의 공방이 미친놈 널뛰듯이 신명나게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와이어와 cg를 적극적으로 활용. 아드레날린이 정수리를 뚫고 솟구치는 폭발적인 액션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액션의 장인들이 만들어낸 도파민 무한생성의 대환장 파티. 비록 영화의 완성도는 다소 아쉬운 편이었지만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한 분위기가 오늘의 사랑스러운 영화였죠.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뚱보 견자단의 치명적인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웃음> 다음은 견자단이 직접 제작과 연출 주연까지 다 해먹은 2023년작 영화 철룡8부 교봉전입니다. 김룡의 소설 철룡8부를 원작으로 견자단이 개방의 방주인 교봉역으로 등장 환갑을 코앞에 둔 나이에도 여전히 날라다닐수 있음을 몸소 증명해낸 작품인데요. 앞서 소개했던 타니가키 켄지가 이 작품에서는 무술감독을 역김한층더 호쾌 뽀짝하고 시원상큼한 액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수십 명을 상대로 무쌍 상을 찍어 제끼는 다대일 격투는 기본 세계관 최강무술 중 하나인 항룡 18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운 액션을 선보이는데요. 그 밖에도 해염도를 사용하는 구마지와 타구공법을 구사하는 교봉의 일대일 맞짱신. 마지막 최종 보스인 모용복과의 대결도 고감을 만족시키는 미친 액션을 보여줍니다. 어디서 개그지 같은 영화들만 나오고 있는 근래의 중국 영화신에서 거의 유일하게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줬던 정통 무협 액션에 충실한 계승자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중국 영화의 고질병인 물량공세가 펼쳐지며 영화의 완성도를 스스로 쳐 깎아먹었는데요 전반적인 느낌은 그냥 액션만 좋았다 하지만 어쨌든 그 액션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자꾸 그 부분만 돌려보게 됩니다 스토리고 나발이고 그냥 지리는 액션이 보고 싶다면 강력 투더 추천 진목승 감독의 2021년작 레이징 파이어입니다. 견자당과 사정봉이 주연을 맡았으며 진목승 감독의 마지막 유작이기도 한데요. <웃음> 심사추의 경찰서의 강력계 형사였던 견자당과 사정봉. 하지만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사정봉이 사정없이 타락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분명적인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둘이 합쳐 백살이라는 엄청난 연세에도 불구 정말 작년에 나온 영화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어마무시한 액션씬을 선보이는데요. <웃음> 전역사상 전무후무했던 환갑과 부록의 종합격투 액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 주었던 견자단 형님의 불꽃 같은 액션이 화끈하게 펼쳐집니다 <목소리> 다음은 서극 감독의 1992년작 황비웅2 남아 당자강입니다. 이 작품은 신 용문객잔에 이어 견자단이 악역을 맡았던 두 번째 영화인데요. 여기서 견자단은 부패한 관료인 남난 원술력으로 등장, 영화의 히든 보스로서 화끈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대나무 장대를 활용한 봉술 결투가 펼쳐지고, <놀람> 두개로 쪼개진 대나무 쌍봉을 이용 그야말로 묘기에 가까운 신들림 맞장신이 이어지는데요. 급기야 물먹인 천을 활용한 포곤술이 등장 황비용 전 시리즈를 통틀어 네. 최고의 명장면을 선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이영걸의 라이벌을 찾던 서극이 원화평의 추천을 받아 견자단을 캐스팅 때마침 같은 학교 동기였던 두 사람의 합이 절묘히 들어맞으면서 역대급 시너지를 일으킨 결과였는데요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 견자단은 점차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로부터 10년 뒤 다시 한번 영화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를 찍게 되는데요 哎